안녕하세요 모영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씨름아이린입니다 이번주 드디어 신규클래스 하사신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네, 출시되기 전에는 기술 연출 효과가 조금 아쉽다라는 음음. 말씀이 많았는데 음음. 오히려 등장한 이후에는 발렌시아 출신이라는 게 납득이 갈 만한 연출이었다라는 맞아요. 평이 많아서 네, 다행이었습니다 침착맨 개발자님과 함께했던 영상이라든지 모아시스에서 이제 에이든하고 저도 설명을 조금 해드려서 그게 실제 플레이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는 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암살자라는 비밀스러운 컨셉에 비해서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음음. 말씀이나 다른 클래스와의 차별 조금 더 두드러졌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개발자의 편지를 통해서 전 클래스를 조금 더 손봐서 더 매력적이고 개성있는 클래스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어, 점진적으로 개편되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종료될 이벤트와 학제될 아이템 만나보러 가시죠. 영광의 1 시즌 6도 시작을 했죠 새 시즌을 맞아서 영광의 길 관련된 보상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4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영광의 길 시즌 6 추가 입장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플레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료되는 이벤트가 몇개더 보여요? 혼돈의 힘을 저지하라, 또 혼돈의 전조 출석부도 같은 날 종료됩니다. 네, 이 출석 보상이 다른 출석부에 비해서 좀 풍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이 혼돈과 같은... 관련된 이벤트를 할때꼭 일레즈라가 나오는데 그 인물이 별자리 탐사할 때 나오는 그분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를 쭉 진행하다 보면 카르티안에서도 탐하고 얼마 전에는 잠자고 있던 고대 코트를 깨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음, 별자리의 힘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웃음> 방대한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만큼 음음. 다가오는 혼돈 업데이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레즈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실 수 있는 영상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요거 삭제 예정인 아이템은 뭐 없을까요? 아, 이번 주에는 삭제될 예정인 아이템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없다고 네. 합니다 사실 이 하사신이라든지 영광의 길 시즌 6다 핫했지만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아! 뭐라고요 태축제? 소장비를 네. 준다고요? 네. <웃음> <웃음> 저도 처음에 태고 장비라고 하셔서 제가 공지를 잘못 쓴줄 알고 <웃음> 찾아왔었어요. 신규 국기 모험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좋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기존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셨던 모험가 분들께는 내부 캐릭터한테도 높은 등급의 장비를 선물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무려 출석구에서는 태고 장신구를 무려 3개나 얻을 수 있더라고요. 하사신 레벨 달성 이벤트에서는 60레벨 캐릭터 생성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장비, 장신구. 캐릭터까지 갖출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모험가 여러분들이 이 의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제가 업데이트날 의상실에 네. 갔더니 앞에 엄청 복잡복잡해서 그런 거 되게 처음 봤어요 저는 응. 신화등급 의상에 추가 능력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외형이 기존 슈다드 의상과 음.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긴 좀이 흰색은 좀 우아한 느낌이 있고 또 이제 검은색은 좀 카리스마가 아, 그렇죠, 있기는 맞죠. 하지만 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신규 의상 카나 사태에 대한 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아, 한주였습니다 모험가 분들께서 신규 의상을 많이 반겨주신 만큼 개발자의 편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의상 출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도 늘 전해주시는 의견을 꼼꼼하게 취합해서 공유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카나페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그 피디님이 카나페 의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던데 지금 피디님이 눈을 피하시는데 아마 뭔가 뭔가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영상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웃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